갑자기 그늘상에서 나만 불을 찾아볼 거야. 노래는너를 기다려와요. <웃음> 오늘 쏴주는 눈이 실려내고 있다. 눈물을 지지 않아 내 <놀람> 응. 눈나면 응. 응. <놀람> <눈물이 놀람> 눈물을 가시요넌 눈물을 흘리네 그 생애로 그 생애로 눈물을 닿고 싶어 아덩는 눈물을 잤어 흐른 감처럼난눈만한 꿈을 싶어 누나 누나 떼쯧 때내내 우미네로 누나 누나 그좀이르면지 아떤것라도 어떤 것